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개월 내 재판상의 청구, 파산 절차 참가, 화해를 위한 소환, 이미 출석,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. 제175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. 제 176조 압류-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-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. 제 177조 승인과 시효 중단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. 제 178조 중단 후의 시효 진행 제 1항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의 경과한 시효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. 제2항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.